이 화자는 화려할 화자이기도 하고 꽃 화자이기도 하죠 옛날 예서에서는 지금의 꽃 화자가 없었습니다 꽃 자체가 화려한 것의 대명사였죠 자, 오늘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획을 이따가 곧 나오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. 꺾어지는 획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. 아직까지는. 의자를 좀 빼고 응. 방금 제가 아까 행사체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래 줄을 맞춘다. 옆 줄을 지금 제가 카나 모면서 쓸 그런 이런 것이 뭐 있는데 뭐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자유 이렇게 한번 보세요. 동력 동자 자, 위에 획을 길게 했죠. 지붕을 주획으로 삼았습니다. 그럼 밑에는 삐침이나 파임을 하지 않는 겁니다. 짧게 이 정도로 여기 같이 또 비침 있고 파임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서로 위아래가 싸워서 안 돼요. 천지는 서로 사귀는 것이지 서로 멀어지면 안 됩니다. 우리 그 동양 역학에서 천지는 상교해야 됩니다. 서로 사귀어야 돼요. 따르고 천지가 불교, 사귀지 않으면 아니 돼요. 가장 상스러운 것을 천지 상교로 하고 가장 불길한 것을 천지 불교라고 합니다. 그래서 글씨에서 한 주액이 당당하게 말할 때는 나머지는 좀 숨을 죽여주는 것 이게 바로 천지상교의 모습이고 집에서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어떤 꾸지를 거나 할 때는 엄마가 당신은 왜 그래요 이러지 않는 겁니다 <웃음> 아버지 체면을 봐줘야 되는 거죠 그게 천지의 상교의 모습이죠 형하고 동생이 싸우면 은 향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천지상교의 모습이죠. 자, 이쪽 획할 때, 여기 딴데 닿았을 떤 면하고 똑같은 면이 닿았다면 반드시 층이 생겨버립니다. 그래서 분명히 면이 바뀌어야 돼요 즉 붓의 8개의 측면이 다 골고루 쓰여야 돼요 이거를 팔면 출봉이라그래요 이렇게 볼 적에 이쪽 저쪽 위쪽 아래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거 팔면이라고 합니다 팔면이 골고루 닿게 한다 팔면 출봉 그것이 되어야 붓이 이 신선함을 유지하죠 다른 면이 닿거든요 이때 다음 면하고 완전히 다른 면 입니다 또이 때가 또 다른 면이죠. 그렇게 갑돌이, 열돌이, 병돌이가 골고루 다 주니까 무슨 뭐랄까 청춘을 유지하는 겁니다. 금방 노쇠해지지 않는 거예요. 자, 넓을 박자, 박사할 때 박자. 열이 열이란 것은 많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. 어떤 무한 시간의 무, 그 영원한 공간, 그러니까 그 어떤. 우주의 섭리라고 할까? 그런 것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비 원래부터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는 존재 박사 우리 민족의 박사가 있었죠 당군시대 때부터 을보, 그 한당국이 보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을보록이라는 존재가 박사였는데 한글 가림토 한글의 전신인 가림토 문자를 당군께 지어 바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으로 봐서는 참 요즘 글씨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핵이지만 예서니까 예는 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서는 예술이다 어느 정도 변형을 허용한다는 얘기죠 예는 예다 그런 식의 저 어떤 말에 어떤 지교랄까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문짝을 배울 때그 선생님 진태 선생님께서 이는 인이다 사람은 어지러야 된다 이 얘기죠 얘는 얘다 또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 어떤 말의 표현들이 명자는 썼으니까 문자 썼고 양자 썼고 자 포자 대구포, 붕어포 할때 포는 물고기를 말린 거죠 그러니까 어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포 라는 발음 집어넣으면 되겠죠 한자 만드는 원리라는 게 이런 식이죠 항상 문자의 원리 한쪽은 발음 한쪽은 뜻관 뚜껑은 무거우면 안 됩니다 지붕이 무거우면 집이 내려앉아요 원습관적로 면이 바뀌는 거예요 음, 이쪽으로 가는 이획 이 획. 이 획. 이런 것들을 이번에, 어, 요, 요거주안점 덮으셔서, 요 아래가 흔들거리면 안 되는 뜻입니다. 아래, 아래. 아래가 어떻게 안 흔들거리느냐? 면이 바뀌어야 안 흔들거리는 거네. 팔이 나가면 좋습니다. 이때. 일로 가는 맥에서는. 들어오고 싶어지죠? 반대로 해야 돼요. 그래야 받는 면이 달라집니다.